이야 <웃음> 너무 오랜만이죠? 그니까 러 진짜 오랜만에 만나요 맞아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은일뭐 배우나요? 오늘은 저희가 가족 명칭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가족 명칭이요? 가족 어, 좋아요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도 보시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가염의 어머니 아버지도 저희 채널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엄마가 구독을 눌러서 이거 영상 올리자마다 알림이 뜬다고 아 진짜요? <웃음> 어머니 죄송합니다 앞으로 또 제대로 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그래서 오늘 엄마 아빠 먼저 배워볼까요? 아 어, 좋죠 엄마 마마 마마 마마 마마 마마마마 일성 정성입니다 아빠 빠빠 빠빠 빠빠 아. 그렇죠. 사성, 정성이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런데 네. 엘리아는 엄마, 아빠라고 안 부르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편이에 그렇죠. 그 어머니, 아버지라는 단어도 따로 있는 건가요? 어, 따로 있죠, 당연히. 따로 있죠. 그치, 어머니는 무친? <웃음> 음, 치? 뭐 치? 뭐 치? 한국어 직역을 하면 모친입니다. 모친. 모. 예. 친. 모친. 모친. 모친. 모친. 음. 아버지. 후친 부친. 부친. 부친. 부친입니다 부친. 부친. 사성. 여성. 친. 그러 음. 형제 자매가 있어요? 전 남동생 한명 음. 있어요. 뭐이야 <웃음> <웃음> <웃음> 가을이 는 남동생이 있어요? 오! 그 위에 유 오빠, 인터프리 너무 티났죠我们하我야 오, 오만弟是 이거? 们디一个弟弟对요맞아弟弟弟弟弟弟弟弟但是我的弟弟아 但是我的弟弟像妹妹但是我的弟弟像妹妹 <웃음> <음> <웃음> <다시, 이> <-de> <놔람> 그렇죠 여기서 단 중에 이 단어는 감감의를 <놔람> <놔람> 응, 가지고 있고 妹妹 <놔람> <Yeah. 놔람> 여동생. 그렇 여동생이겠죠. 음, 어 그러면 조금 전에 가연이가 말한 거는 남동생이 여동생 같다. 어, 맞아요. 말인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남동생 여동생 같으세요? 네. 저는 죽불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여동생이 어, 굉장히 좀 남성미 넘칠것 같은 데 근데. 어색이 요 둘이 있어도 막내라고 음. 애교도 많고 아, 그래요? 음, 말도 많고. 말도 많고 그걸 강, 강조를 하시는것 같은데 말이 너무 많아 말... 근데 헬리아는뭐하다지혜지 제가 지지라고요 혹시 단어좀 착각하신 거 아니죠? 아니야. 나보다 나이 많은 여자 형제 여자 형제 그렇죠 지혜지지혜지 여자 형제 중에 뭐 언니 누나가 되겠죠 지혜지 그러면 네.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형제는 뭐죠? 남자 형제는 그어그어그어그어그렇 그윽, 그윽, 그윽, 그윽, 그윽, 그윽, 그윽, 그윽, 그윽, 그윽, 그윽, 그윽, 그윽, 그윽, 그윽, 그윽, 그윽, 그윽, 그윽, 그윽, 그 그윽, 그윽, 그윽, 그윽, 그윽, 그윽, 그윽, 그윽, 그윽, 가윽 그윽, 그윽, 형윽 그윽, 그윽, 그윽, 그가 그윽, 그윽, 그님 형님 비즈니스 그계에서도 좀이좀 높은형, 혹은또목 쓰시는 분들 음. 이런 분들에게 또 따돌라고 소신하기도 하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할머니가 먼저. 맞아. 할머니,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이, 저는 어릴 때 할머니한테서 한 4년도 같이 자랐었거든요. 과요민는 음. 혹시 예전에 뭐 할머니나 외할머니랑 같이 자랐기 있어요. 저도. 애기때 잠깐 돌봐주셨어요 할머니 오 그렇군요 할머니랑 저용히좀 웃으시겠다 할머니가 저를 제일 네. 좋아했어요 네, 진짜요? 본인만의 착각은 아니시고요? 어 아니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껴요할아버지는요 <웃음> 할아버지는 예예 예예? 예예? 응. 예예? 예. 예, 예. 할머니? 랄라? 랄라? 랄라? 랄라? 랄라? 랄라? 왜 할아버지? 老 a 예 y 老예老 a 예 Yee l a 이 Yee Lao Yee Lao Yee Lao Yee Lao Yee Lao Yee Lao Yee l a 치 Yee Lao Yee Lao Yee Lao y 시 e Lao Yee Lao Yee l 요 o Yee Lao y e 어머니 저도 사랑합니다 Yee Lao Yee Lao Yee l a <웃음>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내용으로 배워보도록 해요. 배워볼 거야? 또 이거 또 이거요? <웃음> 그런데 다음 시간에 뭐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인물가게는 음. 어, 기분 표현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웃음> 근데 기분 안 좋은 일좀변으신가봐요 <웃음> <그랬은가> <웃음> 무척 뭐, 좋죠. 좋아요. 다음 시간에는 기분 표현에 대해서 같이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볼까요? 시작! <웃음> 섬네일도 <웃음> <웃음> 해야 될거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돼또뭐 입국해야 돼 어떻게 해? 야또뭐 그렇게 해야 돼. 난난난 어떻게 해? 야뭐 그냥 이렇게 찍어? 그래 이런 게 낫겠다. <웃음> <웃음> <웃음> 저기하고 그래서 <그냥> 그만 째라고 봐 <웃음> <웃음>